이놈은 로블록스 여러분들 저희 요즘에 제 메일로 어 이놈의 사칭 사칭 봤다 다미오 님 사칭 봤다 이러면서 맨날 메일을 보내신 분들 진짜 많아요 으흠. 그래서 뭔가 이렇게 진짜 가짜를 찾는 그런 게임을 하고 싶더라고 그래서 갖고 왔습니다 이놈은 오케이 나 그럼 댕 댕댕이랑 나랑 팀이구만 그렇죠. 자 이렇게 여러분들 가짜들 사이에서 피해야 돼요 그 술래를 피해서 가는 겁니다 야구방망이 들고 있는 애들이 잡는 애들이지? 술래 음. 아이고 오, 술래가 내 앞을 지나갔어 아이고 이거 댕댕이 사칭이나 야겠다 이렇게 모습도 바꿀 수 있고요 나는 여민이 사칭이나 야 되겠다 아이하인민입니다 <웃음> 아이고 제가 댕댕입니다. 구독자 85만이에요. 댕댕이가 어... 댕댕이 <웃음> <댕댕 유튜브 구독 많이 해 주세요. 아! 이 거짓다니까... 아, 아. 아, 봐봐. 저인형맨 사치 가니까 이렇게 어 맞는 거야. 아. 아... 아! 아 들켰다. 아! 야, 나 사칭 아니야 진짜야. 어 정말 친구라니 사칭이야. 내가 너 사칭을 잡았다. 구독. 아 과연 <웃음> 나머지 사칭범을 잡을 수 있을 것인가? 하나이 아, 없어요. 아못 잡겠네. 오케이. 다음에는 내가 어 술래했으면 좋겠다. 나 술래. 댕댕이는 이 사칭 녀석들 어? 전부 어렵고... 다 없어버리겠어. 복수하자.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이대로 딱 나눠주냐 아또 미호도 어? 그거구나? 숨는 팀이구나? 사칭 녀석들 사칭 녀석들 너 리아 사칭이지 아니네? 얘 아니고 이게 가짜를 때리면은 피가 달아요 신중하게 얘 아니야? 얘 아니야? 얘 아니야? 얘 아니야? 얘 아니야? 얘도 아니야? 쟤 아니야? 어아 아니네? 아니네? 아, 누구냐, 얘네? 얘네 다른 모습으로 어. 변신한 거아니야 위에서 춤을 추고 있지 않을까? 등켰다 <웃음> 으아! 리 리아 사칭! 거기서, 리아 사칭! 야, 리아 사칭, 거기 안 쓰냐? 뚝 빼기! <웃음> <빽이. 으아> <웃음> 오케이, 리아, 체포. 리아, 김리아님을 함부로 사칭하다니. 왜 여기서 안전하게 구경하고 있는 거야? 응? 야 거기 서라. 날좀냅다아 나고 봐 오케이 나머지 사람 잡자. 너구나. 얘다 얘다 얘다 얘 얘다 얘얘아잡아잡아 친구야 일로 와. 친구야. 어디? 네. 얼마나, 그래? 얼마나 잘한다고 그래? 오케이 나이스 뭐 어떻게 여기서 뭐었어얘이 어, 누구십... 친구 음... 와이 친구 잘 숨네 좋아요 아, 당신의 어. 팀은 오케이 숨는 팀내 어, 리아만 술래다 이거 어? 리아만 술래고 미호랑 뭔가... 오케이 이건 능숙하게 이건 유연한 사칭 유연한 사칭을 해야 됩니다 너 여기 있지 아야야야야한번 아, 아, 아, 아, 봐줘 야한번 봐줘 야, 봐줘. 야. 되겠니? 한번 봐주라 단소의 맛을 바네아 리아야 리아야 리아야 아그날 때린다고 욕박하다니 알았어 알았어 리아야 리아야 리아야 너 이렇게, 어? 이렇게 삐뚤어졌어. 아, 못자죠못자죠못자죠못죠리 아 죽어! 헐리! 컷! 넌 나? 넌 나? 나? 나? 나? 나? 나? 나? 나? 나? 나? 나? 나? 나? 나? 나? 나? 나? 야야야야 나? 야야야야야 나? 야, <웃음> 야! <웃음> <웃음> <웃음> 너왜 그래? 너왜 이렇게 못됐니 사람이. 벌레, 악 <웃음> 와, 진짜 잘하네? 구독. 자, 이번에는 막판. 막판이고. 좋아. 아, 나 3등이네. 음, 나 5등이야. 리아가 2명 잡았고. 너네 진짜 못한다. 음. 너네 실력 거의 뭐. 어. 답인데? 다음 아또 숨는 팀이야? 또막판도 재밌게 즐기겠네. 어? 막판 즐겁게 한번 사춘들이 잡아볼까? 아 뭐야? 엄청미는 엄청나게 못 우리 살수 있어. 야 미호가 그거다. 미호가 술래팀이다미는 들켜도 그냥 뛰어서 도망가면 되지 않을까? 그럴 거 같아. <웃음> 나 얼마나 만만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? 만만해 어? <웃음> 만만해. 아, 만두 먹고 싶네. 만두? 만만하니까. <웃음> 뭐? 진짜 너 재밌다. 너 80만 유튜버 맞아? 야, <웃음> 아, 와, 리아 때린다. 리아만 때린다. 어, 야, 이규면만 때린다. 무서운데? 좀, 좀 무서운데요? 와담호 뭐? 저기 앉아서 생각하는 것 봐. 와, 저기 차 위에 앉은 애는 진짜 생각 없다. 그러게, 제 앉은 애 뭐냐? 야야야, 댕댕이가 나, 나 사칭했다. 앞으로 사칭해, 앞으로 사칭, 사칭, 사칭, 사칭, 사칭, 사칭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야, 뚝배기 바로 터는데? 이녀서 진짜 맞다. <웃음> 와 저기 샌드위치 먹는 애들도 진짜 생각 없다. 샌드위치? 샌드위치? 아 이제 <웃음> 앉아가지고? 앉아가지고 샌드위치 먹는 애들은 좀 생각 없지? 어? 아 아니잖아! 낚였지롱! 어디 있지? 야, 나 진짜, 딱, 아까부터 한 군데만, 한 군데만 있거든? 어? 내가 보여? 어, 보여, 계속 보여. 너지. 아. <웃음> 10, 9, 8, 7. 응, 응, 아니야? 아, 아, 나, 나 여기 있어, 아, 나 여기 있어, 아, 나 여기 있어, 나 여기 있다. 나 여기 있어, 아, 나 여기 다나 여기 있다, 나 여기 있다. 내가 말했지! 미워 못한다고! 너이 술래 나밖에 없냐고! 좋아요. 자, 오늘의 최고의 사칭왕. 바로, 잉어맨! 와, 너 진짜 거짓말 잘 치고, 남잘 따라해서, 남등잘 쳐먹는다! <웃음> 고마워, 얘들아! 아 정말 감동적이에요, 여러분들. 오늘, 네, 음, 영광스러운 아침이네요. 그럼, 안녕! 아, 1등 안녕. 했당!